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념의 법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 무생물인 것 같아도 무생물인 거 같아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여기는 여기는 여러분 자동차 타실 때마다 차에 대한, 차를 한 번씩 이렇게 쓰다 듬어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참참 모진 주인 모진 사람 만나서 너무 많이 몰아서 미안하다 하고 한 번씩만 이렇게 쓰다듬으면 사고 안 납니다. 정말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장사를 좀 뭔가 어떻게 좀, 장사가 오늘 좀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게 장사에 대해서 목숨을 바쳐 죽을 각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염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은,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봤을 때물한 방울 잘못 엎질 때 우주 벗개가 목마를 수가 있는 것이고, 꽃한 송이 꺾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주의 한부부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것이고,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큰 어떻게 복을 짓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 생각 한 생각 한다는 것인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낮추지 마라. 불교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재이란말 부처님께서 오신 말씀 아니겠어요? 아주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세계 인권 선언일이야. 지금면 우리 인간 우리 인간한테 인권 선언일. 네 자신이 가장 가장 훌륭하다. 네 자신이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큰 진리 이야기해 주신 분이 우리가 부처님 아니겠어요? 부처님 이렇게 멸하시고 육신 멸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랄까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그게 좀다른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저도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이렇게 시고 한 시고 한제한번제 항상 이제 팔십만 원에서 빌보드 인간, 인간은 전부 다 항상 뭐냐면 항상 여기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한은 그냥 미워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좋아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몸들. 그래서 항상 개관 이정, 관뚜껑 닫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논해라. 그 사람 관뚜껑.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들 다 학생, 소학생 아니겠어요? 그 대신 이왕에 공부할 거는 좀 웃어가면서 하는 거 좋잖아요. 그거 뭐 그거 렇게 그냥 누구 미워한다, 뭐한다, 저 사람이 날왔다가 이렇게 욕을 한거 아니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돈을 떼어먹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게 내가 전생에 무슨 놀이를 해서 이렇게 웃고 살지도 정말 어떻게 짧은 생이야. 여러분들 미래에 죽을 것 같죠. 항상 죽는 건 현재야. 항상 항상 여러분 현재 살고 있어. 어렸을 때 보면 소풍 가는 날 생각하면 언제 소풍 가는가 생각했었죠. 여러분 근데 벌써. 지간도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그날이 그날이 대발 비가 오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하고 그날만 생각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벌써 죽는 날도 벌써 이제 조금씩또 조금 현재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라는 것은 수직적인 거 현재를 깨닫고 가는 거 현재를 알고 가는 거 현재 현재에서 살고 있는 거 현재 삼생에 다 있다는 것만 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